Ah!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대낮부터 떠들고 있다는 거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오늘 또 벌어졌어요.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어제와 오늘 이렇게 쉬는 날이 발생을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혼수 상태에 의해서 병원에 갔다 와서 거의 뭐 집에서 누워서 지내기만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병원에 가서 링겔 한대 맞고 오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쉴 수만은 어쩌지 않습니까? 제가 놀면 뭐 하겠습니까? 노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어제 하루 푹 쉬었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어요. 놀면 뭐예요 뭐라도 해야겠죠 이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왔어요 링겔도 맞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 받고 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두달반 동안 제가 병원비로 지출한 돈이 무려 59만원이라는 돈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죽어라 밤낮 안 가리고 일을 했건만 병원비로 59만원이라는 아주 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출하면서 정신적으로 좀큰 타격을 받았어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지만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주사, 각종 치료를 통해서 나간 돈도 있고 감기에 뭐에 뭐 하여튼 과로로 인해서 링겔 맞고 약 받고 병원 받고 진료 받고 뭐 기타 등등 약값 이렇게 나간 돈만 해서 총50 9만이랑큰 돈을 지출한 한 3개월이었는데 아, 그렇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의 댓글을 떠오르더라고요. 너 그렇게 일하면 죽는다. 그렇게 일하면 병원비가 더들 거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니까 딸내미도 한살한살 한살 먹을 때마다 나가는 돈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거지만 저도 한살한살 한살 먹을 때마다 병원비가 더 나간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일을 하면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제 정신적으로 제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한 지난달부터 조금씩 느끼다가 이번 달에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아팠어요. 그래서 뭔가 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제 오늘 이틀간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 스토어 부분을 좀 접어두려고 합니다. 어차피 장세도 안 되는 거 갖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아예 안 팔리면 말도 안 하는데 또 나가긴 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정해진 시간에 매출을 확인하고요 판매된 걸 확인하고 을발주를 넣고 또 그것만 되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또 버리지 않아요 근데 또 배송된 물건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그거 처리하는데 또한 시간 뭐 어떠고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그거 전화기도 붙들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큰 돈을 벌면 붙잡고 있겠지만 아니다 싶으니까 버리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면 되겠는데 왜안 하느냐 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는 노력을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노력을 하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갖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도 살고 있고요 신기하게 노력을 하기 싫은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랑 안 맞아요 그안 맞는 게 온라인 스토어예요 남들 다 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운영하기 편하니까 저도 시작을 한 거고요 쉽게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이일 또한 쉬운 게 아니라는 걸 해보고 6개월이라는 시간에 운영을 해보고 뒤늦게나마 느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 거일수록 더더욱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노력도 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쉽게 돈벌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지 못할 거, 집중하지 못할 거, 노력하기 싫을 거 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떨쳐내고 제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택했어요 정신적인 피로감을 조금은 덜어내려고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도 사실 큰 돈은 벌지는 못해요 큰 돈은 벌지 못하는 부분인 건 명확합니다 구독자 만명, 저의 영상 가지고는 절대 유튜브로 조회수로 돈을 벌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돈,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할 만한 쟤는 저 정도 벌 것이다 하는 돈에 반의 반도 못보는게 현실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 영상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광고가 이렇게 딱딱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고 영상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찍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를 촬영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또 촬영을 하는 게 저의 또 의무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눌러주셨으면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 광고는 분명히 광고라는 게 티가 나요. 광고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좀 좋은 정보나 색다른 제품이나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도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앞으로 또 촬영을 해나갈 거고 그렇게 또 유튜브를 해야 오랫동안 또 재미나게 구독자분들또 실망시키지 않게끔 또 다양한 이벤트와 또 다양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일들도 제가 선택한 일인 만큼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나가는 돈이 많아요 놀면 뭐합니까? 일해야겠죠? 일하는 건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든, 한 집안의 구성원이든 취업준비생이든, 대학생이든 본인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뭘 하든 간에 존중받아야 되고요 일하는 것 자체는 고귀한 거예요 다들 각자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선택한 일이지 비난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남은 또 이게 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느꼈는데 돈 버는 건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거다 똑같고요 그죠? 일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그냥 다 똑같고 다고귀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